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손코팅즈 A6 사이즈를 활용해서 6월 표지를 한번 만들어볼까 해요. 일단은 요거를 뜯을게요. 우선 두 장을 사용할게요, 오늘. 어, 이거 딱, 아, 네장 남았구나. 두 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표지에 사용해야 되니까 이 종이 사이즈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 속지를 하나 꺼낼게요. 꺼내고 크기에 맞게 이 필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세장 꺼냈구나. 일단 크기에 맞게 필름을 자를게요. 안 보이니까 이걸로 해야겠다. 앞뒤로 붙여줄 거기 때문에 두 장을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손 코팅지에서 약간 딴딴한 빤빤한? 빤빤한 부분을 사용하려고 두 장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할 만큼 잘랐고 이거는 다시 넣어줄게요. 자, 오늘 사용할 코팅지고 오늘 사용은 아니, 오늘 컨셉은 장미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장미를 딱한 송이 선물 받았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책 사이에 껴놨어요. 판판하게 만들려고. 아직 약간 수분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오늘... 활용해서 표지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끼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예쁘다. 이 꽃잎이. 뭐 중간중간 껴놨는데, 내가 또. 아, 여기도 있다. 이렇게 납작하게 해뒀고, 이게 단가? 또 있나? 아, 여기도 있다. 이파리. <웃음> 잎사귀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아마 이제 다한것 같아요. 이제 없는 것 같다. 어, 여기 있구나. 어, 많이도 해놨네. 자, 이렇게 있고. 우선 제가 라벨을 하나 쓸게요. 라벨 중에 빈티지한 라벨 스티커를 이거를 하나 쓸게요. 이게 제일 나을까? 아니 이거? 아 이거 쓸게요. 이거 쓰고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하고 조심 이거는 겉에 필름을 이 얇은 필름은 제가 오늘 안쓸 거예요. 버릴 거고 이 두꺼운 필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 것도 두꺼운 것만 쓸 거예요. 하고 여기에 6월 표지기 때문에 도장을 찍을게요. 이 올리브 그린 색상의 스탬프 잉크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그냥 6월이라고만 찍어줄게요. 준준 준. 이렇게 찍어줬고 이걸 이거는 스티커예요. 스티커인데 요거를 조심조심 띄어서 여기에, 요렇게 붙일게요. 요렇게,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그리고 사실, 장미가 요렇게 남긴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못쓰겠죠? 못쓰게, 못쓸 것 같지? 이렇게 하고, 이 납작하게 말려놨던 꽃 중에 좀 상태 좋은 애들을 이런 식으로 붙일게요. 붙이고 입도 붙이고 이렇게 그리고 얘도 하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꽃잎을 얘는 뒤로 붙이고 얘는 앞으로 붙였네? 음, 다시 뛰면 큰일나겠죠? 안 뜯어지겠지? 어, 아니, 뜯어지네? 오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용기를 내서 이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도 금방 떼어지는구나 찢어질 줄 알았는데... 얍얍얍얍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뭔가 레이어드 되는 느낌 이 있으면 예쁠 것 같은데 그러면 레이어드에는 역시 빈티지한 종이가 예쁘죠? 빈티지한 종이랑 악보? 악보도 조금 잘라서 써볼까요? 악보도 예쁘지? 이 악보는 제가 트레이싱지에 프린트해떴던악보예요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잘라볼게요. 자르고 자2 2도 자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그 어그 어그 안돼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빈티지한 종이도 이건 약간 찢어지는 게 예쁘겠다. 약간 이렇게 찢어서 여기도 좀 찢을까요? 여기도 좀 찢어보고 아 이거 너무 찢어진 느낌인가 이거? 약간 좀 부드럽게 찢어지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 뭐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요것은 요렇게 할게요. 이러면 될까요?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채기야 마스킹 테이프를 이런 식으로 붙이면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음! 예쁘다. 이렇게 하고 음, 음, 음, 음. 그리고 스티커가, 스티커가 우표 스티커도 한번 붙일까요? 우표? 우표, 우표, 우표 중에 좀 작은 사이즈 우표가 있을 건데 아, 좀큰 거고 이런 어, 거 이렇게 예쁘려나 색감은 초록이 날거 아닌가 보라 보라색도 예쁠 것 같다 음, 보라색을 이렇게 붙여볼게요 요렇게어 예쁘다. 오. 요런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유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이이 요, 요, 요, 요, 요, 요, 이도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좀 무난한 색상의 뭐요런 거라 아 이런 거 이런 거어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요런거 뭐어 이거 괜찮다 이거 붙일까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일단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 를하 도록 할게. 여기서 뭐더 하면 안 돼. 이미 충분히 많은것같 아요. 뭐더안 해도 되 겠지. 이런 이파리 라도 하나 붙여줄 거 여기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오오오오오 이렇게 하고 아까 미리 잘라 놓던 요거를 자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굉장히 잘 맞춰서 되게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어, 어, 어, 뭐야, 어, 어, 잘못됐나? 약간 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안에 기포 들어가거나 하지 않게 잘 꾹꾹 눌러주고,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그리고 여기는 자릴게요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은 제가 잘라주고 여기도 자르고 예쁘다 이 장미꽃은 다시 이책 안에 둘까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또 말릴까? 말리고 나중에 또 다이어리 꾸미거나 할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이얼리 끼워야 되니까 타공을 할게요. 타공을 하도록 타공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치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 왜냐면 이게 길이가 약간 달라요, 진짜 다이어리랑. 이 코팅지가 좀더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조심조심해서 공을 할게요. 어, 타공을 하나 더 해야 될 텐데? 자, 아 여기가 가려서 안 보였는가 보다. 이거는 그대로 뒤집을까요? 뒤집어서 또흩튼다 하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그럼. 됐다. 음 예뻐. 그러면 다이어리에 끼워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진짜. 자 6월... 6월의 시작을 벌써 이미 6월이 시작한 지가 좀 며칠 됐으니까 6월 3일이었고 이게 며칠이었지? 이거가 5월 30일이라고 써있으니까 뭐 요쯤인 것 같아요. 요쯤에 그러면 두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기다 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 디자인도. 음, 예쁘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이소 선 코팅지를 활용해서 6월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투명이다 보니까 뒤에 이런 식으로 배경이 있어도 예쁘고 아니면 은 흰색에 있어도 굉장히 예뻐요. 흰색에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뒤에 배경, 흰색 배경일 땐 이런 느낌이고 뒤에 뭐 무늬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쁘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Bye!